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있니? 어디로 간거니? 아 여기 이 원형 스티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공유를 하고자 해요 저도 굉장히 다양한 색상과 다양한 크기의 원형 스티커들이 있는데 원형 스티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위하야 오늘은 오늘은 오랜만에 A5 사이즈의 를 사용을 할 거고 간단하게 그림을 좀 그려볼 거예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원형 스티커를 반으로 자를게요. 그냥 대강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대로. 반으로 잘라주세요 어 지금 밖에 뭐 공사중인가 조금 소음이 있는데 부디 제발 영상에는 소음이 많이 안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는 오늘 식물을 이 스티커로 표현을 해볼거라서 초록색들을 반 띵씩 자를게요 그리고 이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빠빠빠빠빠빠빠빠 여기 있빱 오늘 오늘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 0.5mm를 사용해서 일단 하하록 하고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이런 잎사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붙일게요 Deep hole where I'll l e d Oh, can I see you live? 그리고, 어, 일부분은 제가 직접 이 잎사귀를 그릴 거예요. 요런 그러니까 데도. 이런식으로 일단 해 줬고 그리고 제가 이 어느 스티커를 더 활용할게 자 이번엔 펀치를 쓸건데 일단 펀치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들을 다 제거를 해주고 방금 썼던 이 초록색들, 원형 스티커를 이러면 엄청 작은 미니 스티커가 된 거잖아요. 얘를 어, 예쁘다. 이렇게 붙일까? 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윗부분은 완료가 되었고 하단에 이제 일기 쓸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일기 쓸 공간은 제일 무난한 게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이크라프트지를 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한 장을 다 갖다 붙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응 일단 그러면 붙이자 마음에 드니까 이 정도에 요대로요대로 그대로 이렇게 붙이고 이런 거를 이렇게 갖다 붙여도 예쁘지? 이렇게 약간 이, 이 약간 이런 레이어드 느낌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스티커 쪽에 집게 스티커로 이런 것도 괜찮고 무슨 색이야? 이건 너무 너무 초록색이라서 뒤에랑 비슷비슷해 보일까봐 아니면 요런 집게 아, 이, 이 집게가 괜찮은 것 같다 이 집게를 써볼게요 그러면 이 집게를 써서 여기에 아니 이런식으로 이렇게 붙이고 약간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흠신 빈티지한 느낌을 살려줄 이런 아이템도 괜찮고 따따따따 이거, 많기 때문에, 빈티지, 빈티지스트가 뭐가 예쁠까요? 민트도 있고,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어, 어, 제가 봤을 때, 아니, 민트 아니면, 약간 이런 게잘 어울리는데, 아니면 둘이를 레이어드 할 것인가, 이런 느낌도 괜찮 둘은 레이어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약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할까요? 어, 뭐 이, 이런 것도 있는데 왕 스티커 어? 이런 것도 괜찮아 보여요 어, 이렇, 어. 아니면 왕 스티커, 대왕 대왕 스티커. 이거보다는 쪽이 낫다. 이런 장미. 이런 사람. 아 이런 사람도 괜찮다. 자 이제 스티커를 골라야 되는데 자 어울리는 스티커를 골라볼게요. 요 요거 아 이것도 괜찮은데 그죠?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것도 괜찮고 아 이것도 괜찮아 이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 이걸 쓸 건데 다, 부, 다 쓰진 않을 거고 요 사람 일러스트만 이렇게 잘라서 써볼까 봐요 친구를 한 여기쯤에 이렇게 세워두면 아 어, 예쁘다 예쁘죠? 어, 너무 예쁜데? 약간 마스킹 테이프처럼 쓸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이이이이 이, 이, 이, 이.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해야겠다 삐뚤어지지 않도록 잘 붙이고 이 친구도 여기에 이 친구도 오 예쁘다 너무 예쁜데? 이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과하지 않게 한단히 꾸몄고 그리고 뭔가 귀여운거 귀여운거 하나 붙이면 좋을 것같아 약간 귀여운 스티커 이런 하트 이렇게 오 귀여워 너무 귀엽네 너무 귀엽죠? 자 오늘 이렇게 일기까지 다 썼고 그리고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지난 총선 때 제가 요 인증 도장을 하나 찍어 왔거든요. 이거를 어딘가 붙이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붙일까요? 음, 이렇게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제 다이어리에 끼워 볼게요. 이 A5 에 다이어리 꾸미기 해 보는 건 진짜 오랜만인데. 자. 자, 잡잡잡 잡.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원형 스티커를 사용해서 이렇게 배경을 이런 식으로 꾸며주봤어요 근데 활용할 방법은 굉장히 훨씬 더 많으니까 여러분도 즐겁게 다이어리 꾸미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바이